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두번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자브라 엘리트 75 t 라는 블루투스 이어폰 제품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이제 에어팟 1세대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에어팟 프로 와 관련돼 가지고 뭐, 노이즈 캔슬링으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제 친구가 에어팟 프로로 노이즈 캔슬링을 경험을 하게 해주는데 와우 완전 신세계 바깥에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안 들릴 수가 있죠? 와 말도 안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와 요즘에 또 마침 막 무선 이어폰 전성 시대 같아요 시중에 무선 이어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어팟이나 뭐 이런 삼성거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그거를 사용하실게 아니라면은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 엘리트 75T 같은 경우는요 어 벌써 4세대 째더라고요 이 자브라가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네 번째 입니다 그럼 일단 언패키징부터 해볼게요 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블로그에서 가장 순수 퓨어한 어, 오픈을 하기 때문에 조금첫 포장 상태랑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긴 한데 패키징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엄청 고급스러워요 종이 재질도 그렇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 더 이렇게 위 옆으로 열게 돼 있어요 얘는 무슨 책 커버 같아 하드지로 돼있어서 welcome to spare o r sound 뭐 여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어플로 뭐 해라 r 지스 i s 해라 2년에 이제 보험이 주어진다 빼고 뒤에는 이렇게 사용방법 뭐 이거 어렵습니까 요즘에 다 무슨 이어폰 쓸줄 아시잖아요 뽑아서 끼고 페어링 하고 끝 예이, 제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여러분. 뭐, 보시나마나 아시겠지만 케이블 그리고 자귀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소 이게 꼽혀는게 중요해요. 그리고 대 교체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서 예 한국어가 있나? 있네요, 한국어. 경고 및 선언 어, 심심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케이블은 C타입이에요 저는 이미 C타입 케이블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다시 상자 안으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요즘에 다 C타입이어가지고 아주 편해 자 두둔 제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사실 일단 딱 보기에도 얘가 케이스 아, 원래는 이렇게 감싸져있어요 제가 이미 한번 사용을 했거든 짠 얜 원래 상태로 좀 복구를 시켜봤어요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줘서 뾰로롱 떼면 이게 정말 가벼워요 케이스가 케이스가 몇람인지는 사실 안 나와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오 진짜 가벼워 그리고 여기는 아까 잭으로 충전을 할수 있는 구멍이 나있고요 그 옆에 조명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어폰을 바라바라땅 어, 왜 안빠져? 뭐야 뭐야 뭐야 어? 자 이게 한쪽당 5.5g 그래서 양쪽 합해서 11g 굉장히 가벼워요 충전은 뭐 간단하죠? 뚜껑을 연 다음에 얘를 자석으로 내있세요 톡! 톡! 우. 친구도 넣어볼게요. 톡오딱 하면은 방 보셨죠? 이 자브라가 밀고 있는 것중 하나가 또 재생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충전을 하면은 최장 28시간 동안 이용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계속 이어폰을 꽂고 맨날맨날 맨날 노래를 들으시는 건 아니니까 그걸 고려를 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만 충전을 하면은 일주일을 통째로 이제 이용을 제이할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좀더 지켜봐야 돼요 어저께 개봉을 하고 어저께 처음으로 풀충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착용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고 쏙 귀에 들어갑니다 잘 떨어지지도 않고 헤드뱅잉을 해도 음뭐 전혀 막 떨어질 것 같다는 라 불안감이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착 달라붙어요 귀에 이런 걸 인체 공학 정말 편하긴 편합니다 근데 오래 끼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귀가 좀 아프더라고 이게 비트를 좀 눌러가지고 살짝 아프긴 했는데 만족스러워요 끼는 순간부터 바깥의 외부 사운드와 절단이 됩니다 에어팟 프로랑은 다르게 이제 에어팟 프로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온오프 하는 거잖아요 얘네는 노이즈 캔슬링이 되어있고 거기에 외부 사운드를 듣는다 안 듣는다를 온오프 할수 있더라고 그래서 왼쪽을 귀를 클릭을 딱 하면은 Hear through 라고 해가지고 바깥의 소리가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브라 같은 경우는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랑 연동이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자브라 사운드 플러스라는 앱을 깔아가지고 이 친구랑 연동을 시키면은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도 그 어플을 통해서 할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퀄라이저 설정을 한다거나 뭐 다양한 기능들을 어플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어플도 잘 튕기지도 않고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보통 그런 어플들은 약간 제품에 끼워 팔기 식으로 하느라 막 급하게 만든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플 상태가 좀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안정적이어서 놀랐어요 아무튼 일단 뭐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기 언박싱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한 활용기와 이제 일주일 뒤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터리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는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가지 마무리 하기 전에 아쉬웠던 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통화품질이 살짝 아쉬워 내 목소리보다 내 주변 사람들 목소리를 너무 잘 캐치해 가지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내 목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음. 지금까지 발견한 아쉬운 점은그 점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어, 너무 만족스러워요 완전 바깥의 노이즈들이 차단이 확 돼버리니까 집중도 너무 잘 되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자브라 엘리트 75t 모델의 언박싱과 간단한 설명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벌써 이런 유형의 제 얼굴이 나오지 않는 두 번째 컨텐츠인데 오히려 얼굴이 안 나와서 좋아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계속 이 컨텐츠만 할건 아니고요 제품 리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마음 편히 할수 있어가지고 제가 뭔가 각 잡고 너무 제품을 좋게 포장하려고 러는 그런 모습이 안나와가지고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음, 방식으로 하는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계여행 브이로그 다른 이제 컨텐츠들도 차근차근 계속해서 편집을 해나갈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럼. 안녕.